잠깐만, 이렇게 야, 일단 넌 학미 잠깐 비가 왔었는데요. 여기가 여기에 할아버지 그럼 같이 가볼래요? 아, 진짜 이쁘다. 릴리 뷰리풀 우리 새 응. <웃음> 손인정 <놀람> 또 PC도 있네. 아, 비 야,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. 까비얘기해 봐. 신짜너후 우리 애기 아이하이 기신 싫어? 비워 얘기해 봐. 비워까비 안녕. 자. 에 야, 야. 와, 저기 봤다. 용가, 아, 이게 용가. 제가 저 베트남에 와가지고 농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. <웃음> 와, 아, 이게... 아, 이게 선인장이 아니라 용가나무구나. 저 누가 먹었어? 버, 버드? 아니, 아 이이아 아라라. 이거가 이따가 레드 컬러야. 아 진짜? 근데 뭐이펜트 아니야? 맞아. 아. 여기가 이렇게 색깔도 되게 아, 이건 이건 빨간. 아, 이건 <웃음> 아. 이거가 더더 화이트. 아. 여가더 비싸. 뭐. 이건 화이트. 이거는 빨강. 음. 진짜 오더 더이슨 do really 아, 진짜? 아, 농약 같은 거 없대요. <웃음> 와. 이거가 잔디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잔디가 엄청 많네. 음. 야. 아이 거기 나 잠깐만 과일 껍기뭐어이 과일이 용가라는 과일인데. 어, 베트남에 있는 과일 중에서 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. 가이 간세. 어. 깐만 어, 이렇게. 음. 시원하지 않은데 맛있어. 음. n h n g o r y n y 진짜 맛있다. 음. <웃음> 응. 아 이게 헌인장인 줄 알았는데 용과, 용과 나무였구나 할아버지 숲에서 땄네. <웃음> 그나저어 안에 잠잠 있단단... 잠잠잠 그, 그... 있어. 파인애플, 오, 뭐야 아, 이거 파인애플 아무래. 응. <웃음> 야, 나 처음 봤어. <웃음> How to go t h 가 조심해. 아 파인애플. <웃음> 진짜 이쁘다 신기한게 물고기도 있어 여기도 물고기 있네 이것도 용가나무 네 신기하다 얘기해봐 나 싫어 너 뒤에 봐. 싫어. 너무 생각했어. 싫어. 뭐 먹어? 이. 노선. 응. 노선초. my grandfather like a flower. 음, 진짜 여기 분재도 잘하고. 진짜 왜 이렇게 큐리쿠아 어? 이게 파파야 어, 맞아. 파파야. 너는 파파야. 내 <웃음> 나이 그까 어? 아. 이거 먹있 아니잖아. 아. 나 not sweet, but I can eat. 어, 과 nhà ngồi và l chơi. thấy cái gì cũng hào hứng nhảm 맞아 리 몰라 <웃음> 아 용가 진짜 맛있어 <웃음> 아, 진짜 여기서 처음으로 그... 그... 뭐, 캐 c a t 음... 요거하면 아냐? 맞아. 요 부울 데 x t 아, a 그거 하고 싶어. 야. morally 이번 아, 제가 열심히 в ы с т у or p i e t e n 응. 음 이거 진짜 씨발 같지 않냐? 아니야. 진짜 애가 겁이 많아. 응. 내가 피해. 피이 시간에... 음. 일단 이 우리가 어디가? 하노이.